애니몰로 네, TV. 안녕하세요. 6 0초 해수어 상식 1편으로 찾아온 애니몰로의 DK입니다. 2 편에서는 산호를 건드릴 수 있는 해수어 탑 5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엔젤피시 종류인데요. 엠페러 블루링, 블루페이스, 퀸, 킹 뭐 이런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은 주로 연산오류를 잘 뜯어 먹지만 LPS나 SPS 종류도 건드리기 때문에 산호왕에 합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어프 엔젤피스 종류인데요 바이칼라, 플레임, 뭐 코랄뷰티 이런 애들 많죠 이 중에서 플레임이랑 코랄뷰티는 케바케고요 나머지는 주로 연산오나 LPS를 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SPS들의 폴립, 작은 폴립을 쪼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연산호가 있는 어항이나 LPS가 있는 어항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레 페러피쉬인데요. LPS를 굉장히 잘먹고요잘 건드립니다. 그리고 연산호 끝에 있는 팁들 이런 것들을 끌어먹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번째입니다. 네, 네 네번째는 나비고기 종류인데요. 안 건드리는 산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개체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언젠가는 발현이 되는. 그래서 야, 뭐, 잡고 있을 때 처음에 뭐 2, 3주, 한 달간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호 끝에 팁들이 없어지고, 딸린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비고기는, 리프세이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트리거, 파이피시 우리나라 뭐, 쥐치 같은 애들이죠. LPS 귀신이에요. 연산호랑 SPS보다 LPS를 굉장히 잘 뜯어먹습니다. 한번 그렇게 공격당한 산호들은, 웬만, 웬만해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거나 사이피쉬는 산호수저에 넣지 마시고요. 리프세이프가 아니다. 라고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60초 열대 상식을 하다가 60초 이제 해수어 상식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한테도 무디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합사 요령, 어, 작은 어항에 어떤 것들을 키워야 되냐. 왜 니모들이 서로 죽이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이 조금씩 나눠가지고 60, 60초 해소 상식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모가 여러분들 니모를 찾아서 생각하시는 그 귀엽고 깜찍하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아니고 깡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모가 죽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항상 개체 차이는 있다는 거 알아만 주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멀로우 TV.